아주 오랫동안 너를 찾아다녔단 마리우스 네가 아예 숨으려는 건 아닌가 싶던 참이었지 아, 용서하십시오, 디디엘 제발...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라고? 어떻게 네 잘못이 아니었던 거지? 방랑자... 네 바로... 방랑자였죠 도적도체 살던 때가 까마득하게 느껴집니다. 저는 다른불나자들과 지내며 기억에서 도망도려도지요 동쪽 문도나 높은 산 속에서요. 뭐필요 아... 장과 싸웠습니다 며칠씩이나요 꿈을 꾸면 그 기억이 돌아왔으니까요 수도원의 기억과 그곳을 장악한 악의 기억이요 꿈 기억 불편할 수 없게 돼버렸지요 꿈속의 악이 절 따라온 걸까요? 어떻게 저를 찾은 걸까요? 어떻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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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자신 안의 악마와 힘격게 싸우고 있는듯 했습니다. 지고 <웃음> 있었고요. 임상을 보기 전 제가 정말 미쳤구나 싶더군요 공포 파괴 그리고 아 그걸 달리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? 이 악마들은 내 꿈에서 튀어나온 걸까요? 아니면 방랑자 안에서 태어난 걸까?